아 잡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캐릭터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명일 때 연단 받을 때 대부분이 무명일 때 이름 없어도 연단을 많이 받지만 욕같은 사람은 굉장히 당대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 이름이 깨나 있는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 유명한 스타들도 나이 들어서 가수들이나 유명한 탈렌들이나, 그렇게 많은 관객들의 호응이 있고 인기스타였는데, 지금은 단칸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어떤 충격을 주고요. 근데 이 마이크 소리가 좀 틀린 것 같네? 그죠? 좀 울리지 않아요? 네, 마이크 소리 좀 줄여봐요. 울리네. 아, 지금은 어때요? 마이크 소리가 자꾸 울려. 마이크 소리가 울린다고. 음. 아,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덜 하네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좀덜 하네요. <웃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표현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시다. 예. 그러나 그 무언가가 또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예. 그게 뭐냐면 오늘 욥기에동방우수땅의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 요비 깨닫고 나서 비의 고난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정이 되어졌고 결정된 이유가 하나님이 요베의 믿음에 대해서 막이게 한소리 했단 말이에요 내종요벌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칭찬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내종요벌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칭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귀는 특, 특 마귀의 특징상 집요하게 물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욥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을 생각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재산을 사늘로 다 보호막이 되주시고 지켜주시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잘 믿죠 환경만 뒤집어 엎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서 공격할 필미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이 오면 신앙생활을 터잘려야 되고요 아멘합시다 자 그러면 좋은 환경을 언제든지 욕기를 통해서 보면 뒤바뀌질 수 있습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도 믿음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욕기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한 가지. 부인이 그렇게 욕의 가정에 고난이 많으니까 부인이 욕을 저조가 떠났단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떠날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떠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떠날 수 있고요. 믿음의 세계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 믿음이 우선이니까. 믿음이 그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인해가 많으신데, 그런 표현이라도 할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무언가를 증명해야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러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서 연단 받으면서 자기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자식이, 열 명의 자식이 다 죽었다. 가슴에 묻을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열 명이나 죽고, 그 만단 재단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기 몸도 악창이 들어서 문둥이처럼 도구를 가지고, 사금파리 같은 도구를 가지고 긁었단 말이야. 긁어도 긁어도 시원치 않을. 도대체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고 단련받은 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공평과 정의와 인자와 영혼, 이런 것 가지고 증명이 안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누구냐? 인간이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전체, 삶의 존재, 의 존재의 이유, 목적 이것을 모르면 혼란이 빠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몸부림을 치느냐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이런 일이 오느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청라에 사는데 청라의 자동차가 가는데 인도에서 여자인가 봐요 인도에서 자전거 타러 가다가 젊은 사람이 인도에서 자전거 타다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차도에 떨어졌어 차가 가고 있는데 차에 앞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쳐서 죽었어 분명히 인도에서 자전거 사람 다니는 그런 도로에서 가다가 넘어졌는데, 인도에서 넘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넘어져 튀어나와가지고 차도까지 달리는 차에 어떻게 받치게 되었어요? 그러면 차에 운전하는 사람은 갑자기 여자가 넘어져서 치였는데, 운전하는 사람의 과실이 있을까요? 아마 100%로 그 여자 쪽에 과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차는, 속도 규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운전도 앞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 앞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욕처럼 유명한 사람이 연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사람이 애돔 에돔 땅에 있는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연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만 믿음이 신실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활동하는 그 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오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갔을 때도 전혀 다른 지역에 애돔 땅에 있는 요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완벽한 의인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캐릭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캐릭터형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빛나는 인격지. 아브람은 자기 와이프도 누이동생으로 팔아먹었다니까. 너무 이뻐서 죽을까봐. 믿음의 아브람이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몰아서 몰아서 믿음의 요소도 있지만. 자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움직일 때주님은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하겠어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천국에 가보니까요 이 땅에서 기도고막 올라가잖아요 대공포처럼 기도가 쏘아서 올라가요 근데 공중에 왕마귀가 잡고 있어요 왕막이가. 거미줄처럼왕과계게 잡고서 이 기도를 웬만한 영역이 있는 그런 기도도 밑으로 중간에 다 추락해요 다. 기도의 사정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쥐야면슉 쥐야! 올라가다가 우주 공간에 공중에 하늘에는 악의 용들이 있다니까요 에베스 6장에 악의 용들이 야 자 그것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라 못 올라가게 막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전쟁 벌어 밀고 당기고 계속 쏘아 계속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강력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가 어우 여기 여기 가슴이 이렇게 눌러져요 강력하게 기도하면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영들을 뚫어버리더라고요 뚫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뚫어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면 기도의 내용이 걸러져요. 내용물이. 걸러져요. 야, 이 가는 불을 담아서 쏟아 부어. 요한기시록 8장에 나오죠. 쏟아 부어. 천둥, 번개, 내상, 네 지진 같다는 다 예. 재앙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인을 떼려고 할 때마다, 하늘이 반시동안 고요했다. 왜?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을 떼는 그런 재앙도 기도가 우선이야 기도 같이 합시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우선이다 할렐루야 어떤 종류의 재앙보다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우선이고요 믿음이 우선이고 욕이 네. 정말로 몸부림치잖아요 너무 몸부림을 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대개 보면 두 가지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관계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역시 연단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분 하나님 한번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일 하게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우연는 내가 창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금 0.5g을 만들려면 5톤짜리 트럭, 덤프트럭 다섯 대금성무이새인그 트럭 다섯 대 분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로 확 끄셔를 때 흙은 다 타서 없어버리고 0.5g 정도가 남는데요 금도 그러할인데 우리 신앙도 얼마나 뻥튀기가 심합니까 진짜 신앙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시험이 닥쳐고 고난이 닥쳐 보면 알아요 우리 장모님이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새벽에 불교 믿는 가정에 제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모사랑 사위사랑이라고 장모님이 너무 착하시니까 어머니 예수님이 대학 구원했습니다 교회 나가셔야죠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게 김 서방 아후 화장실에도 부적 집안에도 부적 부적 부적 부적 베개수도 부적 이불수도 부적 날 우리 사모님만 들이잡아어요 당신 집안 말이야 부적 당신이 뗄만한 믿음이 없어? 그거 안되면 나 당신 집에 안갈거야 사모님을 협박했다가 공갈했다가 그럼 사모님도 몰래 부적을 띠다가 틀통나가지고 호떡기 뛰어다맞아 또 장인어른한테 그러고 들이라 오지마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그 다음날 또 가보면 그, 그 다음 또붙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이러시면요. 천국 못가요. 에이 집사방 천국이 어디까지 있어. 있다니까요. 저도 불교 믿었어요. 남미 호링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내가 다 믿어봤는데 예수님 만나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머니 제가요. 이제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용돈을 불교 믿은 장모님, 한 보살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한 보살님한테서 나, 사이한테 용돈을 대려주니, 미쳐고 환장을 들어도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500, 500에 40만원인데, 500만원 중에서 돈이 없으니까, 350만원을 장인어를 몰래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 고맙고. 우리 형제들은 개척하려니까, 나도 개척인데왜 니까지 네, 개척해서 속생이냐 어? 사명이 뭐냐 참, 동생한테 안 도와주려면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그 나는 처음부터 형제들 나는 안 믿었어요 형제들은 다 예수 믿는데 장모님은 불자님이야 말을 그더라 교회를 세우게 해. 물질 도와주고. 천암들도 다, 손 위에 천암들이 셋인데, 그 천암들이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오려면 물질로 도와주고. 근데 그 장모님이, 이제, 교회에 나가면 너무 부담들어가 또, 짝퉁을 갔어. 짝퉁. 어디에 있는 어, 어디에 짝퉁이? 기독교 짝퉁. 성당. 성당 다니는 사람 나를 욕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성당에 나갔어요. 어머니 성당 나가지 마시고 교회 나가시는 아니겠 어머니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김서방 나좀들복좀 말리게 나도 노력하지 않나. 아니야 성당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죠. 알았어 가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 그 앞에 그 손복음길에 그교회 갔어요. 그 교회 갔는데, 장모님 인상도 후덕하자 교회 가니까, 아유, 어서오세요,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아니었나 보살이요. 또 이러셨네. 그리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권사님 스타일인데, 보살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또 집사를 됐어 집사. 보살님이 집사가 돼, 3개월 만에. 나한테 막, 김서방 집사가 뭐야, 집을 많이 사야 되는 건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한자로 잡을 집 일사 잡아서 일한다 다시 말하면 집사님은 교회 안에 척척척척 알아서 내가 봉사해야 될 곳을 찾아서 알아서 봉사 헌신하는 것이 집사님입니다 그래 근데 나는 3개월밖에 안돼 집사가 뭔지도 몰라 알고 보니까 왜 집사했나 했더니 그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은 전부가 다 300만원 의무적으로 헌금해야 된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도 집사도 아닌데 집사를 3개월 만에 집사 해가지고 집사 안 한다니까 결국 에는 것도 돈 내다 나돈 아무리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그래도 뭐니 기도하세요 근데 또 이분이 또 한보살님이었을 때도 저절간에 가지고 막그 전등 그 뭐야 그초파일날 석가생일날 하는 거야 박달고 우리 사위 김용두 목사 이것도 우리 딸 우리 아들 뭐등한 개씩 다 하는 거야. 나 환장한 거서 그래 가지고 이걸 다 버리잖아요, 이제 다 내려놓고 교회를 나가시는데 요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나가셨어요. 40일 작정기도 참 새벽기도죠. 그러니까 믿음이 보통 분이 아니죠. 보살이었을 때도 열심히 절간에 출입을 하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무단횡단하시다가. 오토바이에 치어가지고, 그때그때로 굴렀어요. 갈비때 부러지고, 뼈가 튀어나오고. 작정 첫날부터요, 귀신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같은 세상에 병원에 붕대나 막 얼굴이고, 손이고, 막 칭칭한 거. 아이고, 내가 부처님을 누하게 했나보다. 이러시는데. 어머니의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무단횡단 하셔서 그래요. 부처님이 노예서 아니고 무단행단 하셔서 밑으로 지하도로 해서 있고 오시지 좀 힘드셔도 왜무단행단 해가지고 잘 위로해 드렸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처가 쪽에 아무리 천도해도 다들 술 드시고 담배 태우시고 나는 살다 살다 그렇게 명절날 친척들이 많이 오는 집은 처음 봤어요 추석 연휴, 설날 연휴, 되면은 외가 쪽, 친가 쪽으로 사람들이 팔팔팔팔 팔팔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 이리 와서 앉게 자네도 한잔 받게 예 저도 한잔 주십시오 저는 음료수 주십시오 사위 하나인데 주님 바울이 율법주의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맞추고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수준에 맞추고 할례 받은 사람 무할례 받은 사람 무할례자들그 수준에 맞는 사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흐트러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전은 절대 하지 말자 이야기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명절 말다 제사전에 나는 제사진 절대 안 먹는다 그러면 또 장모님 어떻게 해 내가 먹는 음식만 따로 또 차려 음식도 새로 해 제가 예에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얼굴은 외모는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상 차려놓으면 돼. 요 거기서 먹고. 20년 만에 복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가 있는 인천으로 모시고 오고, 우리 교도 권사님으로 섬기며, 주님 나라에 이번에 가셨는데, 세상에 우리 장인어른이 마중을 나오셨대요. 2년 전에 가신 분이. 할렐루야. 네.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마중을 나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큰 차남하고, 미국에 있는 차남하고 전화했더니, 김세방 그러면 안돼 왜요? 어머니께서 말이야 두번 다시 천국 가더라도 장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 이 땅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아이 사람아 기, 기도 다시 해봐 왜요? 아이 천국에 같이해서 또 같이 살면 안, 안 되잖아 아 형님 그게 아니고 천국에서는 주님만 집중합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해서요 저자이어로는저 달동네 천국의 달동네에 가서 살게 하시고 살게 하고 장모님은 좀 제일 좋은 동네 좀살수 살 있도록 주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상급대로 사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내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야망과 욕심이 있고 그런데. 믿음의 형식을 쫓아서 이기적인 마음인데 분명히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인데 껍데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신앙성을 하게 된다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욕과 같이 믿음이 완벽한 사람도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완전히 깨버리는데 찢어질 만큼 찢어져야 하나님이 싸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서 사심이라든지 엉뚱한 마음이 있고 만약에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큰막 들통나요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는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모티브 동기 그리고 내 안에서 만들어진 동기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다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반드시 어떤 축복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기회가 올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인는 타이밍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뜻 합당한 동기에서 비리된 꿈이 아니라면 내가 처음 품었던 순수한 동기가 다 사라지면 개인적인 야심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종들을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천력으로 끝나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타락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기도로 시작했다가 술로 전락한 종들도 많고 술로몬 보세요. 기도로 시작했다가 음료들과 함께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건 감사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구해야 한다 자요백의 그토록 힘들고 힘들었던 어렵고 어렵던 그 광야가 이제 끝이 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점점 점점 오고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은 몇번한 서너 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갈 때 우리가 그때 정작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와도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벼락 출세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이 올때 그것을 이용하고 자바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단받고또 기도하고 예? 소년 때부터 고난을 받고 자기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으로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장례식을 어떻게 사일장을 하게 됐는데 부모사랑 창조회인가 그분들이 목사님 나 수십 년 동안 장례일을 하면서 이번에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 준비하고 식사를 배달하고 그런 그런 분들도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라고 보니까 제가 시간 나는데 조용할 때 그분들에게 내가 간증했어요. 나한테, 목사님,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장례식에 제일 많이 예배 드린 교회 같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야장창 드셔. 그냥, 시돈때도 없이 드셔. 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려줘.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계산할 때 보니까, 한 접시당 얼마더구만, 그거. 더 달라고 러면 그것도 돈 들어가다고만 들고 그럴 줄 알았으면 예배 좀. <웃음> 그걸 아는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배 들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 예배 들을 때마다 숭도 와서 먹어 뭐 제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성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장모님 천국 가시는데 축하연 드리는 거다 축하연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설라모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조의금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7만 원 남았어요 자극 드시구만. 장례 비용이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그리고, 제가 그, 거기에 수고하신 분들 얼마씩 드렸어요. 사모님도 이렇게. 그래가도이 그러니까 이놈의 돈이 들어갑니다. 하하. 여러분, 외국에 선교갈 때도, 성령의 능력도 가져가지만 물질도 준비해서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거만하게 행세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우리가 후원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죄인처럼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더 빛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장례 우리 장모님 장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감동 된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 믿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 성당 나가는데 바꾸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뭐 돈이 뭐가 문제야 뭐돈 그까짓가 뭐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고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웃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갈때 인천의료원으로 모시려고 요 그게 엄청 3분 1밖에 안 된대요. 웃자고 합니다. 경고하는데, 조금씩. <웃음> <웃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아,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그, 장래, 이, 이틀째, 너무 피곤해서 그 옆에, 장모님 영정사지 있는그 옆에 골방에서 내가 자는데, 아이고. 너무 바깥에 시끄러 떠들어 문다고 불 끄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요. 잠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벽에서 마귀 손두 개가 나와가지고, 쉐만은이 손인데, 털이 듬성듬성듬성. 그놈의 팔을 내가 알아요. 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귀 그놈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마귀 그놈이 욕기 일장에 해당하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놈이 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때 내가 그 옆에 있었어요. 나한테 욕하고 나를 죽인다 그러고. 근데 그 팔만 나와가지고 소리를 내고, 욕을 하는거 나한테, 야, 이 새끼야! 너희 장모가 천국 같다고! 난 죽겠다, 새끼야! 대신에 니라도 기옥 가자 그러면서 손에서 앞발 두개 나오는데 이 발에서 발톱이 이렇게 나왔던 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내이 양쪽 발목을 확 잡아주니까 발목에 발톱이 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열어지면 마지막 코스에 영이 열어진 맨 마지막 코스에 그, 그 과정을 거치는데, 막, 벌레홀까지 막, 돌아가는데, 그 부분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막, 몸은 누워있는데, 몸이라고 느끼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쫙, 소리 질지면서, 성냥이빵 했더니 손에서 성령의 불이 확 모아지면서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마귀가 놀래 가지고 손을 탁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쳐 열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식은땀나고 사모님은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 영적사에 가니까 마귀가 여러분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돈뭐 음식 먹는 거 뭐가 중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원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조금도 후회도 없고 서운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려면 요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요비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희생양입니다 네. 좋은 환경에서 점점점점 안 좋은 환경으로 치달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 불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변명한 거 봤습니까? 요셉이 변명한 거 봤어요? 요비 변명한 거 봤습니까? 그저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한번 변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변명이나 신개끌이나 그런거 없었어요. 한국사람들을 보면, 입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막 입에 달고 살아요. 막 달고, 달고. 그게 뭐예요? 실패를 부르는 요인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타이밍, 점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말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다 치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평이 없다 내 사전에는 감사만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혼신한다 항상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하나님을 봉사한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내 운명이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네. 시험이 그렇게 많아도 어려운 일이 그렇게 난 이번에 우리, 저 우리 사모님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아닌가 사모님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는 분인데 종교가 다 달라요 그래도 나한테 와가 아유 김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네. 자기 조카 딸친자 자기 현자를 데리고 갈 때는 김사방이 그렇게 미웠었는데 네. 장모님이 항상 아, 우리 현자가 가난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현자가 뭐, 뭐 한쪽 만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실거에요? 입만 열만 우리 연차가 머리 벗어지고, 눈 옆으로 찢어지고, 전라도 인간, 또 뭐, 예수쟁이, 불안한 쪽, 아, 뭐, 어, 나, 나, 굉장히 종교인들 표현해도 실수해어요 하여튼, 뭐 한쪽, 뭐, 저, 이쪽, 저쪽, 뭐. <웃음> 저쪽들이 다, <웃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럴 줄 알았어. 응? 국회 다 때려치게 만들더니 그럴 줄 알았어. 국회 들어간 지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게 들어갔는데,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그거를 목사, 대자, 전사, 대자마다 다 때려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매 기회가 있는 그 시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쉴새 없이 눈을 번뜩이고 날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기 기질과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누가 말을 해도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해서 푸념을 하고 원망하고 뭐 불편하고 큰 <웃음> 말을 하고 그러는아예예 예, 예.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올수 있고 가족에게도 올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정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갈곳조차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막 고통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적금으로 만든 다음에 욥은 아직 자기가 정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말이 먼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드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훈련하신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기와장 쪼가리로 몸을 긁는다. 이벌레가 언제나 없어질 거, 오늘도 이리디척, 저리리척 아이고, 괴롭도다, 괴롭도다 하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차라리 못해서 치워졌으면 좋을걸. 그런 분염 같은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요배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첫째,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두 번째, 요배의 세 친구들과 대토론이 나오고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요배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요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친구들에 대한 모든 문제도 요배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 말해봐 저 친구들 죽여버려 어떻게 너 말해봐 너네 말이 달려있어 친구들 하나님은 너희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똑같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욥의 말로 인정해 주시고 친구들은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은 잘못됐어. 뭐, 틀린 문제야.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틀렸어. 신앙을 토론하지만 그건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했어? 차라리 위로로 간단하게 위로해 준 것이나 왜 너희는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종 욥을 괴롭혔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욕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욕을 빛나는 캐릭터 형, 형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네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 육체는 남을 게 없어요 제가 밴드에 그걸 올렸죠 장례 시작에서부터, 운명하실 때부터 사진을 다 찍어서 밴드에 올렸어요. 나중에는, 그 화장장 불 태운 데그 안에 들어가고 나서또 다시 나와서, 아이고, 빗자루로 이렇게 쓸고, 수리받기로 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파쇄기에 기계, 기계다 놓고 맨 돌리고, 또 가루 남고, 가루또 남으면 그걸 또 절구통 같은 렇도 찌어요. 찌어서 네모난 나무 상자에 딱 놓고 그걸 또 뿌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육체가. 그러나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았으니 가졌으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고 육체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에서 불타는 시험이 오기 시작하고 자녀를 죽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난 캐릭터의 새로운 인내의 캐릭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던 욕처럼 성도들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